다산 선생님을 내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다산 선생님이 이참 시골 아주 구석에 그 초당에 계시면서 쓴 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림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지도의 지침이 될수 있는 목민신서를 쓰셨다 거기에 저는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어떤 조그마한 곳에서 내가 어떤 그말 요새는 그 동영상 시대이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강의한 내용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산 선생님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런 그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야, 이 강진이 참 멀드만요 <웃음> 강진이 참멀드라고 예. <웃음> 네,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길 마다하지 않고 페이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<웃음>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다산 선생님께서 사실은 유배로 오자마자 최초로 쓰신 것이 주역사전입니다주역에 규역 대해서 다시 쓰셨어요. 그런데 저는 주역을한 50년 연구한 것 같습니다. 50년 동안 주역을 연구했는데 주역은 의리학적인 부분하고 점서적인 측면도 어,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같은 책이지만 그것을 의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가치관의 입각에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미래 또는 국가의 미래 어떤 조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점서적 주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런데 저는 점서적 주역을 5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부분을 중심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아마 직접 감정을 해준그 상담을 해준 사람이 한 5천여 명된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사람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부입니다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 쭉 제가 상담을 해 줬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주역에 대해서 오늘 논할 만 합니까? 이렇게 연구한 주역을 가지고 태극기를 바라보니까 이 태극기는 대단히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태극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암호처럼 되어, 이암처럼 되어 있는 것이 태극기다. 그러니 의리학적인 측면에서 태극기를, 태극기만 보면 태극기에 감추어져 있는 저 하나님의 메시지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애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<웃음> 이 태극기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애환과 환희의순간의 태극기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, 참 정부 수립을 할때이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 놓고 행사를 했거든요. 그런데 우리 남한만 그랬냐 그것이 아니고 이북의 이 김일성 주석도 우리보다 더큰 태극기를 양쪽에 걸어 놓고 태극기를 걸어 놓고 행사를 했어요. 김일성 주석도 이북의 국기를 태극기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인공기로 바꿨냐 길게 이야기하면 못하니까 뭐 러시아의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태득 내려아아니요 인공기를 사용하라 이 내용을 우리 운동권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면 오늘 내가 주제를 다 얘기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. 태극기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